흑장미 파토목이 새로운 감옥의 왕이 되다니 이제 남자친구 얼굴은 볼수 없는 건가 <웃음> 모두 여기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다같이 이 방을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 방을? 여긴 내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최고의 감옥 v 비 IP 룸이야 안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이 감옥의 왕은 나야 모두들 빨리빨리 움직여 보자 알겠지? 네. 백장미... 괜찮으려나? 자 얼른 들어가! 어? 백장미! 하하 <웃음>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급소를 피해가서 금방 회복했지 뭐예요 하하하 <웃음> 한마트면 죽을 뻔했어요 참 다행이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짜잔 저 병원에서 뜨개질 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그래 니네 가족들이 참 좋아할 거야 아 맞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다른 죄수들 뜨개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 네? 제가요? 음 와, 멋진 도서관이 됐네 자 이제 모두들 여기서 책도 읽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네자 <웃음>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뜨개질을 알려주실 백장미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반겨주세요 잘사드립니다잘 <웃음> <웃음>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오늘부터 뜨개질 열심히 배워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가자고, 알았지? 네...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걸 내가 왜 해야되는데! 어? 말해봐! 그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오 괜는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엮어대는구만 이거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오예! 정말 이 실뭉텅이들이 목도리가 되는게 맞아?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걸요? 오! 얼른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겠어 아들이 좋아할거예요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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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잘심면 어. 저기 요즘에는 남자친구한테 협박 편지 이런 거안 보내고 있지? 아유니이 어, 말대로 죽인다는 말만 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열심히 뜨개질해서 남자친구한테 목도리를 선물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제 마음은 알아주겠죠? 어. <웃음> 그래, 그 협박 편지보다는 낫겠지. 자, 활동 시간 끝났다. 모두들 들어가. 자,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음, 그리고, 죄소번호 471. 자네는 이제 석방이야. 짐싸고 밖으로 나오도록. 네? 제가 석방이요? 그래, 진범이 잡혔다고 하더군. 정말요? 응.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가볼게. <웃음> <웃음> <웃음> 아 언니! 언니, 저입니다, 백장미! 어. 꼭 면회 오셔야 합니다! 음, 꼭 면에 다시 올게. <웃음> 저기 빅맘, 더 이상 사고 치지 말고 꽃잘 키워 알았지? 하, <웃음> 가든지 말든지. 이건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잘 키워야 돼. <웃음> 이쁜 꽃이네. <웃음> 여보, 얘들아. 여보. 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 다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일단 이 두부부터 먹어 알았어 그래 많이 먹어 다음에 또 사고치지 말고 내가 사고친 거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야 여보